여기에서 한나라 시대 예서 중에서 한인명이라고 있습니다. 한인명 음, 뭐 사신비라 예기비만큼 많이 쓰여지진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예서의 멋진 그 맛이 고조런 맛이 들어있죠. 한번 인사를 들어가 봅니다. 가끔 이렇게 예전에 썼던 책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재미에다가 쏠쏠해요 우리가 창작도 좋지만 이 임서 가끔 손에서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영양 보충하듯이 자, 지금 이런 획들이 어, 붓을 한 면으로만 쓰려고 했으면 나오지 않는 획들이죠 이쪽 면, 이쪽 면, 골고루 다 써주는 그런 요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초보자 될수록 붓에 여러 면을 쓰지 않죠. 고수가 될수록 붓에 여러 면을 골고루 써줍니다. 그래야 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 일자일파 여기서 파임 줬으니 여기서는 파임을 주고 싶음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보 여보 그리고. 나 방송중 방이 음. 명자는 목숨이죠 목숨도 되고 명령도 되고 그래서 명이 있고 령이 있는데 명은 어기면 목숨이 관계되는 것을 명이라고 하 어겨도 목숨까지는 아닌가 좀 도덕적인 것 그런 것을 령이라고 하고 뭐 이런 좀또 유리라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상 죽을 상자입니다 상갓집 할때 상신 그러면 죽었다 뜻입니다 상신 실명 이런 표현들 있죠 자 이게 몸신자인데 직선이 아니죠 예술에서는 가능하면 직선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명체가 직선이 없기 때문이죠 이에 점을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합니다 할위자네요 초년 때는 이 한류자 참 어렵게 느껴지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자이점 점은 점답게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이 보일시 변이 들어간 글자는 전부 신의 신, 내게 관계되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조상이나 신 사직할 때 자자죠.